네,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 올라온 루이비통 모노그램장지갑 경상북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뭐지? 뭐지? 아, 예쁜 거에 사줬네요. 스카프에 싸갖고 보냈네요. 이비통 다미에. 다미에. 에벤. 경지각입니다 괜찮나요? 흑배로 한번 보겠습니다. t 시코드요 12년도 맞죠? 네, 12년도. 음. 12년도 산인데 12년도 산인데 16년도에 지인한테 70만원 주고 샀는데 음. 우리한테 변형이 났네요, 직업이. 쑥 들어가면 이렇게 들고 잡고다녀서 음. 이렇게 돼야 되요데 남성용으로 많이 쓰나요? 아니면? 여자용이죠 네 자크가 이렇게 있는 건 대부분 여자들이 쓰는 음. 거죠 정품같다고합니다네 사용감 어떤가요? 약간 이쪽이, 이쪽에 살짝 있네요 네 카드 엄청 많이 넣었네요 카드를 한곳에 하나만 넣는게 아니라 여러장 넣었나보네요. 놀라다네요 상태는 좋은데, 아니 진짜 같아 보이는데 음, 상태는 안좋습니다. 사용감이 많습니다. 여기는 많이 따랐고, 여기랑 요 끝이랑 좀 다르죠. 여기가 좀 여기 하얀데 오, 여긴 하얀데 여긴 좀 까물까물해졌죠? 음. <목소리> <목소리> 영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는더 확실하네요. 이만큼이... 아, 여쪽이 하얗고, 이쪽이 네. 약간 시커멓고요? 네. 네네. 네, 네. 이게 이렇게 점점점점 해놓은 게여기 따라가지고 네, 네, 네. 손을 손, 이렇게 잡고 다녀서 네. 여기.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